정말 싫어하는 날이게. 메이크업이 뜰것 같아. 뜰것 같아? 나스가? 역시 몸이 멍청하면은. 몸이 같아? <웃음> 내가 너무 조금 바르니? 무슨 아이크림도 하냐고. Love is one.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자입니다 <오>? <웃음> 오늘.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 각자 갖고 온거 보여주세요. 저는 웜톤 성애자예요. 하지만 저의 퍼스널 컬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쿨톤 컬러보다 웜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쿨톤 성애자예요. 그래서 이거 본인 퍼스널 컬러도 저는 겨울 쿨톤이고요. 네, 이 자식은 쿨톤인데 쿨톤을 네. 좋아하고 저는 톤을 모르지만 웜톤을 좋아해요. 서로 최템 바꿔서 메이크업 메이크업하기! 하기. 웜톤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이 바뀔 것 같아요. 어. 웜톤 러가 쿨톤 메이크업, 쿨톤 러가 웜톤 메이크업 해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서로 바꿔서 광고나 노출 의무 있는 상품 절대 없고요 뭐든지 다 내돈내산으로 맞죠? 맞죠? 어, 어 네. 내돈내산으로 아,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괜찮나요? 괜찮나 아, 네. 그런 거생각네어요 네, 네, 네, 네. 내돈내산으로 친구 선물로 하는 거니까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요 메이크업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 어 기대해주세요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 요 쿨톤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싫어하는 나에게 쿨톤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요거는 네. 맥 프레프라임 네추럴 레디언스 베이스예요 핑크톤의 베이스고요 쿨톤 아, <웃음> 베이스예요 <웃음> <웃음> 요거 퍼프로 안 발라도 돼요 요거 손으로 발라도 돼요. 로션 같아 어, 싫어. 아 그래요? 알아들았어요 이것도 애템이에요 솔직히 <웃음> 되게 촉촉해요, 오. 수분감 있고. 음. 그 메이크업 할 때는 메이크업 회사에서 만드는 스킨케어를 바르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더잘 돼요. 왜냐면 이 메이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맥의 스킨케어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근데 진짜 좋지. 촉촉한데 매끈 실키해져. 그치. 컨실러는 나스 소프트메이트 컴플리트 컨실러. 이거 커스터드. 뚜껑에 양 조절하시면 돼요. 많이 쓰신다. 어떻게 생각면 아니. 근데 잡티가 너무 많아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네.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더라고. 잡티가 너무 많으니까 컨실러 안 하는 게 메이크업이 뜰거 같아. 뜰거 같아, 나스가? 어. 나스가 뜰거 같아요? 응. 아, 그렇지 않아요. 퍼프로 뚜들뚜들 할게요. 네. 코 여기 사이에도 한번 해주세요. 붉은 기 커버해주세요. 어, 굳이 컨실러 해야되나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결점이 보여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돼요. 결점은 용납할 수 없어요. 살짝 파우더를 <웃음> 얹어요. 어, 야. 알았어, 고마워.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해. 어떡할까? 해. 뜰거 같아? 어. 그, 그치? 어. 내 피부가 아니니까 파운데이션, 요거 해야. 아반디키 스테이네이키드 파운데이션. 짜줬어. 40WY네요. 너무 많이, 야, 너무 많이 짠거 같아. 상관없어. 아니, 별로 많이 짜지도 않았네. 이거 내 얼굴 세번 커버할 량이야. 할게요! 어때요? 모르겠는데요? 나 여기 있는 뾰루지가 너무 귀여워 보인다. 진짜 얇게 발린다 그렇지 괜찮지 어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좋자 나 아직 몰라 내가 너무 조금 바르니? 응 무슨 아이크림도 아니고 욕까지만 그대로 언급할게요 네똑껍게 할게요 얘가 어머니까 탄탄하죠? 야, 안 뜬다 안 뜨죠? 근데 두꺼운 느낌이 안 들어 전혀 안 두꺼워요 쌩얼 같은데? 괜찮지 쌩얼은 아니, 좀 아니고 쌩얼은 좀 아니고 그선 넘었고 응. 음 근데 역시 백화점 제품들은 항상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냄새가 역같대 아니 음. 어반디케이가 특히 역같아신냄새나여보에서도그 어. 어. 픽서 냄새. 어. 촉촉하게 발리는데 겉은 세미매트한 어. 마무리. 어. 다음은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입술. 뭐 저에게도 최애템이지만 오늘 난 이걸 챙기진 않았어. 터더 많이. 적당히 하세요. <웃음> 어? 그렇지 너무 좋다 이거 응. 말했지 필리밀리 88이 88 88 열차 여러분 앵자를 믿으세요 아니 피부가 따가운 게 없어 없다니까? 어, 어 저의 팁전다 쓰고 털어줘요 다음 뭐 해? 이입 어때? 네 멋대로 응.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난... 펜슬 슬림 아 슬림이야? 네 삐아 건도 처음 써보네? 좋아요 아, 야, 하... 결을 하... 살려서 그리기 좋 너무 좋아. 얇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 막 쿨톤이다 그런 느낌은 없죠 확실히 베이스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 제가 쓰는 화장품은 그냥 막 그렇게 쿨톤 쿨톤스럽진 어. 않아서 그래? 응. 어때요? 야나 이거 살래 아니 진짜 바르자마자 느낌이 왔어 봐봐, 음, 괜찮지? 음.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쓰면 이게 좀 회갈색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지 근데 뭐 브라운 같아 헉, 여러분 이거 개꿀템이다 어, 영업 성격적이야 근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못 쓰겠다 진짜 아, 아침에 빨리빨리 어. 해야 되는 분들은 안될것 같아 특히 차에서 화장하시는 분들 어. 잘 맞는다 컬러도 여러분 저똥좀 빼고 게요배 아파요 다음은 노즈 쉐딩 갈 거고요 맥, 소바 아주 힙팬이 보이는 힙팬템이에요, 저의 힙팬템 야좀더 앞으로 가자 우리가 이걸 당기면 되잖아 됐다. 어? 다 어. 어? 역시 몸이 멍청하면은. 몸이 왜고해 <웃음> <웃음> <아니, 왜>? 몸이 <웃음> <어두워>. <웃음> <웃음> 어 망해. 아, 아, 너무 웃겨.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난 여기까지 안 해. 한 다음에. 오늘 브러쉬는다제 거예요. 왜냐면 진홍행이 안 챙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꼭 쉐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아시죠. 어디? 존나 못 쳐야 돼. 어디 하세요? 개못 쳐요. 개못 쳐요. 입술 밑에. 아, 공남을 박박 못 쳤냐? 여기. 오버를 좋아하시는 분들 <웃음> 이렇게 쉐딩 끝. 아이섀도우 <웃음> 저의 최애 팀들만 가져. 하나만 하세요. 이거 <웃음> 맥소박까지 해가지고 아니 너무 맥만 가져오는 것 같아 갖고 투쿨 섀도우 팔레트도 좋더라고요. 소프트 브라운 세미 스윗 타임즈 나인이라는 아홉 그 팔레트 투코 포스쿨 아이 캔버스 2호 페탈드 로즈 어떡하라 이렇게 이 <웃음> 컬러로 베이스 할게요. 항상 이런 밝은 컬러로 눈을 정리해 주는 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제부터 아세요.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 줄게요. 핑크 빛보랏 빛밤이 아니나스타일보랏 빛밤 음 <웃음> <웃음> 그래요. 투클 섀도우 좋다 괜찮지? 발색 빵빵하다이 그치 어 진홍이 안 먹어보면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혹시? 어? 안 먹어본 거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어 나는 새로운 음식이 도전 안해 음... 쿨톤을 안 써봐서 싫었던걸 수도 있어 지금까지 그래? 어. 쿨톤이 이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애교살 립 브러쉬가 끝이 뾰족해가지고 애교살 그리기 편해요 애교살 그릴 거는 거기다 바르면 안 돼요 끝에만 붙여야지 어색해 근데 내 이런 눈화장 아이섀도우끝 아이 메이크업 끝 훨씬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쉐딩을 아까 먼저 했어는데 그니까 어 미안해요 여러분 쉐딩 아까 했어야 되는데 쉐딩은 베리피트 훌라 이거 미니 사이즈예요어 발색 진하다 발색 확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음. 확실히 깎을 수 있어 어난너 최애템 투쿨포스쿨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아니야? 응 음. 싸서 산 건가? <웃음> 까아라 깎아라 전 블러셔 라인에도 좀 해요. 깎고요, 깎고요, 깎고요. 더또 깎아요. 비교는. 깎고요, 또 깎고요. 블러셔. 아, 또브랑을 베네피트 갤리포니아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블러셔 하고 간 날은 누가 블러셔 뭐 했냐고 다 물어봐. <웃음> 여러분. 저 태어나서 이땅 컬러 처음 써봐요. 이것도 발색 찐해? 어, 발색 진짜 개 찐해. 연하게 발라주세요. 광대 쪽으로 많이 안 가. 나는. 나는 이쁘다. 이쁘지? 말했죠? 뭔가 이거는 웜톤 도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이건 약간 코랄스러운 느낌이라서 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위해서 약간 턱 쪽에 살짝 느낌을 살짝 예쁜데? 주면 다르죠. 특히 이눈 밑에. 눈 밑에가 중요해눈 밑에 발라줘야 약간 좀 어려보이고 약간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그런 아, 느낌이 아, 있어요. 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쁘죠? 빨리 립. 립을 발라줘야 될것 같아. 대망의 립입니다. 립은 오늘 맥이 좀 많이 등장하네요. 제가 맥을 좀 좋아하나봐요. 맥의 맹그로브 컬러입니다. 진홍이 싫어하는 매트 립. <웃음> 컬러는? 짜라란. 와나어떻게 짜라란. 근데 이걸 풀립으로 바를 생각을 하지 말고 옅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발라요 베이스립은 없는 거죠? 어. 저태어나서 이런 컬러 처음 써봐요. 친구 아니에요? 꼭 그레이 렌즈 껴줬으면 좋겠어. 응그게 음, 예쁘지? 예쁜데? 립 제가 좀 그라데이션 해드려도 될까요? 네. 아 해볼까요? 근데 나 눈을 왜 감고 있던 거야? 눈을 왜 감고 있던 야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얼굴 확 살지? 이거 립 하나로 지금 파운데이션 네가 아까 어두워 보인다 했잖아 밝아지지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는데 메이크업의 장식은 뭐다? 렌즈! 렌즈다 이거는 후레쉬 룩뭐 그레이 컬러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 어때요? 쿨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야이쁜데 쿨톤이라니까 어떠세요? 각자의 최애템을 바꿔서 화장을 해보았습니다. 난 진짜 얼굴이 살아 보여. 그쵸. 전 얼굴이 죽었죠. 근데? 꽤 괜히지 않아요? 나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님 쿨톤인데... 진짜? 얼굴이 훨씬 살아 보이잖아. 입체감 살지. 응. 얼굴 없어 보이지 않지. 그 전에 얼굴이 좀 없어 보였거든.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각자 최애템을 바꿔서 메이크업을 해보았고요. 여기는 웜톤인데 쿨톤 메이크업. 저는 쿨톤인데 웜톤 메이크업 이렇게 해봤고요. 근데 사실 오객씨가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하니까 오객씨 쿨톤인 것 같아요. <웃음> 그쵸? 훨 훨씬 네. 얼굴이 살고 네. 저는 확실히 쿨톤인 것 같아요. 같아요. 둘다쿨쿨인것 같아요. 제 최애템은 오객님 채널에 올라가고 제 오. 최애템은 앵자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둘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솔직히 저가 진짜 태어나서 이런 메이크업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도 좋으셨 구독! 좋아요! 꾹! 다음 운명장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안녕! 안녕!